t o t s w e e 이 남성은 함께 있지만, 어쩔 수 없는 서로의 감격, 울고 있는 널 보고 있어도 아무 위로도 해줄 순없지 이건 너와 나의... 잘못도 아닐 거야 그저 숨막히게 더딘 시간도 결국엔 기억로 흐려지네 다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다 모두 사라질 거야 다 그냥 치워질 거야 지금 난 위험한 걸 야기치 못한 감정에 널 밀어내고 할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별 결국 내내 한계 내네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져 그때마다 말하지 다 지나갈 거. 다 지나갈 거야 다 모두 사라질 거야 다 그냥 치워줄 거야 다, 다.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, 모두 사라질 거야, 그냥 지워질 거야. 감사합니다